베스트셀러 언어의 언도로 유명세를 얻게 된 작가 이기주 씨는 최근 마음의 주인이라는 책을 썼는데 책에 우리 마음에도 날씨가 있다는 표현이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이기주 작가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상대방의 마음의 날씨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세히 그 마음의 날씨를 잘 살펴서 마음을 챙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 마음에 지금 비가 오고 있는지 햇볕이 내리지고 있는지, 바람이 부는지, 파도가 몰아치는지 세세히 먼저 살피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의 날씨를 보고, 듣고, 느끼고, 염려하는 사랑의 관찰자가 되어야 된다고 바랍니다. 부모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자녀의 마음의 날씨를 세세히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눈치 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날씨를 보고, 느끼고, 느끼고. 염려해서 말을 많이 하지 말고 가장 적절한 말 한마디를 절제해서 함으로 가슴에 새겨 넣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주 작가의 어머니는 수술을 자주 받으셨다고 합니다. 수술 받을 때마다 곧 죽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들에게 수술 받기 전마다 이런 말을 했답니다. 기주야 난너 같은 아들 만나서 좋았어. 기주야 난너 같은 아들 만나서 좋았어. 이 말이 가슴 깊숙한 곳에 구 박혀서 세상 풍파에도 날아가지 않고 비오는 날처럼 마음이 주저앉아 슬플 때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주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누군가와 그런 따뜻한 문장 하나 나누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쉽지 않지만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따뜻한 문장 몇 마디라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부모들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